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일괄조경 보험관계 성립신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민원 접수 신고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좌측에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험 가입 신고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하단에 일괄 적용 보험관계 성립 신고 승인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주의사항이 나오게 되는데 주의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원수급인으로서 시공하는 최초 공사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일괄 적용 성립 신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건설면허를 미소지한 건설사업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면서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축공사를 착공한 이후부터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있는 고용보험 일괄 적용 성립신고서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선택사항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재도 일괄 적용 성립신고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본사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칭 사업장 형태 사업자 번호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등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 사업의 종류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 그리고 주 생산품 제공되는 서비스 명도 건설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 첨부 서류가 있는데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과 건설 면허 사본 각 한부씩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사 도급 계약서만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괄적인 보험관계 성립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